스타터 고우 공포방송 넘버 원 지금은 너마시대 가자 꾸치니 만나러 저물저물 신속히 이동하라 아, <웃음> 뭐야 또랭이 3위 1개 <웃음> <으이, sieht>. 또랭이가 3위 1개 우리 원이라도리아3이1개 우컴 텀던, 우컴 텀던, 우컴 텀던, 우컴 텀던. 뭐 잡히는 게 없냐? 씨, 뭐따라봐야 집에서? 집에다 놓고 냐 씨, 니가왜 만나 안지 하지? 애기지. 어? <웃음> 아, 우경이, 니한테 애기지? 아이고 맛있다 오, 다, 다, 다 먹어 다 먹어 다 먹어 신짜마3일1 감사합니다 와아지아아니다아아이니 공무요 응, Thank <laughs> you. 어, 저거 뭐야? 어, 이상해. 저 이거 어어 저게 그래 어? 어, 잠깐만 어 뭐야. Oh, my o 아. g 들어 u m h 제 지켜보 려고게 는데 지켜 벌써 여러분들 와 밖에 물어본 가 내가 아까 지금 왜도망갔냐면 아까 왜 도망가냐면 와내 팔을 잡은 데 나를 잡는데 와그 기운이 뭐라고 설명할 수가 없어요 힘이라기보다 그 기운이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 피까지 흘러는 피. 나중에는 그 굿이 나갈 때 피까지 터였어. 피까지. 피 터였어. 피 터였어. Oh! o o o o o h 뭐야? 이 누구야? 네. 예, 바이로드를 들어갔던 것이 지금 내가 빼려고 지금 자 가지고 컴퓨터에 씌우어고어서 씨. 충전이 무슨 소리 뭐야? 뒤초 누가 왔다다냐 나가자, 나갈자 나가자, 나가나가나가나가나가 나가자, 나가 나가자, 나가자, 나가 나가자, 나가자, 나가나가나가나가나가나가나가나가나가나가나가나가나가나가나가나가나가나가나가나가나가나가나가나가나가나가나가나가나가나가나가나가나가나가나가나가나가나가나가나가나가나가나가나가나가나가나가나가나가나가나가나가나가나가나가나가나가나가나가나가나가나가나가나가나가나가나가나